하... 음. 이번엔 여보몰래 비상금을 어디다가 숨기지? 음. 여기가 좋을까? 여기는 쉽게 걸릴 것 같은데 오빠 음, 정말 있게 저희를 개미처럼 작게 만들어준다고요? 음그렇다니까 에 그럼 나 이번에 시험 준수 빵점 맞았는데 엄마한테 쉽게 숨을 수 있겠네? 그치, 나도 가끔 작아져서 숨는 걸? 와 짱이다~ 아가 다고 이런 것들... 나도 어렸을 땐 내가 엄청 작아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지. 에 야, 요르르너 안방에 있는 엄마 화장품 네가 건드렸지? 어... 어 어떻게 알았어? 아잇, 너 말고 누가 또 있냐? <웃음> 엄마가 아시면 엄청 화내실 텐데, 어쩔래? 그러해 어떡하지? <웃음> 걱정 마, 이들아날잘 봐봐. 음. <웃음> 예 응! 오! 그리고 이거를 또 이용해서 어어? 이런데 쏙 들어가서 숨을 수있다고잘 봐! 못 숨는데? 잘 봐! 내가 사라져볼게! 오! 오! 오우! 어? 오! 먼저 가. 안녕! 대박! 저런게 된다고? 오, 뭐,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초꼬마? 어, 얘들아! 저, 저, 저, 저 저거, 저거 어떻게 한 거니, 얘들아? 글쎄요, 모르겠는데, 아빠, 일단 우리 술래잡기 해요. 어, 어, 그래, 뭐, 주말이니까 놀아줘야지. 어, 아 아빠가 애... 벽 보고 60초 세야 돼요. 응, 음, 알았어. 그럼 너네들이 이 방에서만 숨어. 네. 네. 아니, 초롱기 된다고? 어쨌든, 얘들아, 아빠 센다! 네. 으응. 얘들아, 다 숨었니? 다 숨었다. 오픈. 그럼 찾는다. 음. 음, 작으니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애들이 어디 있을까? 옷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볼까나? 흐흐, 뭐, 어떻게, 츄롱. 음. 못 잘, 잘 숨었는데, 이 바깥에 있는 거아니야 아이고, <웃음> 비겁한 짓은 안한다고요 음, 리아는 비겁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흐, 터, 당 이거 아니고이 상자 뒤에 있는 거아니야 아니네? <웃음> 아니면 아까 숨었던 이곳에 숨은 거 아닌가? 없네. 더게 없는데. 음. 너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웃음> 미안해 음, 아빠, 잠깐만. 못 찾아요. 발견한 거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지아니 지렁. 없네? 암정이 지렁. <웃음> 너 우리 아빠한테 말버릇이 <웃음> 그게 뭐야? 어? 딱 보니까 여기 숨었네 여기 <웃음> <웃음> 똑똑 계세요 <웃음> 찾았다 <웃음> 우와, 틀쳐버렸어요 미아 친구 댕댕이 찾았다 <웃음> 에, 에, 멍청한 가, 강아지 녀석 <웃음> <웃음> 다음은 어디 있을까? 음... 오. 와나 진짜 근데 안 보이네? 뭐지? 이 방에 있는 거 맞나? 어 이게 아닌데? 어! 찾았다! 찾았다! 와 이러니까 안 보이지? 와 진짜 안 보여! <웃음> 어. 다 숨어봐! 한번 네. 볼게! 야 뭐야? 우와.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됐다! 와 이러면 어떻게 찾아? <웃음>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살짝 보이긴 하는데. 야. 그 시프트 누르고 있었어, 아까 아니요? 이러고. 이거 제가 오.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빠가 음. 들어오면서 문을 이렇게 닫았어요. 아! <웃음> 그래서 가려 아, 아 그렇구나. 어쩐지 못찾못 못 찾겠더라. 진짜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안 보여? 저 오빠 찾았어요. 어디? 알려주셨어요, 아빠? 술래잡기잖아요. <웃음> <순례> <웃음> <웃음> 숨바꼭질이야, 숨바꼭질. <웃음> 아! 야! <웃음> 야, 진짜 잘 숨었네. 와, 이거 봐라. 얘들아!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어쨌든. 응? 네. 나도 한번 작아져보고 싶은데. 얼마나 작아질지 궁금한걸? 나도 한번 작아져볼게. 뿅. 네. 와, 이런 기분이구나. 좋아요. 엄청 작아, 엄청 작아. 아빠가 재미가 됐어요. 야, 진짜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건 진짜 안 들키겠다. 어디에 숨어도. 그치? 네. 네. 엄마 왔다. 어. 어 리아의 성적표 빵점 어. 얘가 진짜 어. 뭐? 어 이건 여보가 화분 뒤에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어. 따끔하게 혼을 내든가해야지 엄마 화장품을 또 손을 대다니 것들이 여보이 기오르를 키냐 어딨어 어있어 잡히면 다 죽을 줄 알아 어, 얘들아 아무래도 뭔가 싸늘하지 않니 우리 숨어야겠다 음. 얘들아 어. 빨리 흩어져 예! 어. 난 어디에 음. 숨지 음, 음. 근데 댕, 저기 니아 친구는 왜 숨는 거지? 왠지 불안해서요. 어쨌든 너도 빨리 숨어라. 우리 여보는 물불 안 가리고 그냥 때릴 수도 있으니까. 어! 나는 요르루방에 숨어. 미친가? 미친가? <웃음> 요르루방에 좋겠어. 요르루방에 숨어볼까? 자, 저는 햇불이 좋을 것 같기도 아니다. 예시, 아무래도 신발이 낫겠다. <웃음> 했다. 여기가 안전할지도. 어디 숨었나? 이 방에서 냄새가 나는데. 음. 아무래도 여기 불안해. 저기 숨어야겠어. <웃음> 응. 아. 어 여보 여보 어. 여보 여보 어. 여보? 어. 여보 왜 그래 미안해 여보 비상금 받구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 어, 어. 거기서 오 <웃음> 어? 설마 아이 컨택 와와와 그래서 엄마 몰라 시험지를 손친 그 자의 냄새가 나는 걸 바로 우리 아들의 냄새지. 어, 어, 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어, 어. 그 아들 시험지를 훔치면 되겠네. 오, <웃음> 아니, 죄송해요. 되겠네? 응. 잠깐 우리 집에서 낯선 아이의 냄새가 나는데. 이 녀석은 뭐야? 이 녀석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o u r second b 잘못했어 you're all 뭐, 아, 그 o o much. I'm with this soul. i 어어... 난 근데 마지막 범인인 나의 향수 명품 향수들을 부셨나온 우리 딸내미는 어디있대? 어, 그러게, 어, 같이 찾아볼까? 우리만 혼날 수 없지 리야 빨리 찾아. 어, 이 찾아오겠습니다 중성. 어, 맞춰줘, 어, 맞춰줘. 음... 어디 있는 거야? 음, 음, 음. 어, 여기서. 꼬꼬는 그 소리가 나는데. 야, 여기 여기서 소리가 나지. 응. 아까 내가 숨었던 곳인데. 얼마? 여보, 아무래도 여기 있는 거 같아. <웃음> 여기 여기 여기 맞아. 이 침대 아래에 있는 거 같아. 뭐? 침대 아래. 어. 이 구멍 같은 거 뚫려 있는데? 어? 내가 한번 들어가는 봐볼게 기다리고 있어 요리야 큰일났어 요리야 하트.. 하트통 났어 네. 깜짝 놀래 위를 봐 우와. 위를 보라고 어. 요리야 아, 저, 제가 그랬어요 요리야 엄마의 화장품을 그러면 안 되지! <웃음> 여보, 혼내켜 줘, 내려가서. <웃음> 요리야! <웃음> 니아야. 응. 우린 이제 다시 말썽 부리지 말자. 응. t h a y